친구관계 좋은 분들이나 어,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는 친구들 어,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내가 돈을 빌려줘서 도와줬다면 분명히 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정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라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잘 성장한 분들이라면 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어, 내가 거절을 하는 것 자체가 어, 좀 양심에 불편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의 결정으로 그래 돈을 빌려줘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돈을 빌려주는 데에는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조금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호소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정 사랑 혹은 뭐 혈연 이런 단어들은 돈보다는 더 귀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단어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서 일단 시작점부터가 약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경우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 달라는 경우가 내가 아는 지인일 때 내가 아는 친구일 때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음, 그래 내가 빌려주자 빌려줘서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빌려줬던 그 상황을 계기로 그 친구의 상황이 좋아지고 그 친구가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어, 내가 빌려줬던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든가 혹은 그 고마움에 나한테 돌려줘야 될 돈을 정확히 돌려주거나 아니면 더 플러스 알파라 해서 돌려준다면 누구라도 돈을 빌려주는 데는 고민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잘 안되죠 빌려줬는데 나는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실상 그 이후의 상황들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그동안 바라봤던 내 친구들의 모습을 내 지인들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정을, 나 돈을 빌려줘야겠어. 아니야, 난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겠어. 어떤 거를 선택하든, 이제, 본인들의 몫이에요. 본인들의 몫인데, 저는 한번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부탁을 받았어요. 돈을 아직 빌려주진 않았지만, 부탁만 받은 그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거든요. 부탁을 받은 사람은, 돈을 빌려주든 빌려주지 못하든 어, 그때부터 많이 불편해져요 심적으로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라 결정을 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좀 좋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잠깐만 내가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 나는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 순간부터는 이제 고민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 친구가 언제 돈을 갚을까?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지? 혼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안 빌려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 나 미안한데 어, 사정이 이래서 돈을 못 빌려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친한 친구고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한 건데 야 이거를 안 된다고 하기 참 그렇고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저 친구가 아, 치졸한 놈, 쪼잔한 놈, 돈도 응, 그것도 안 빌려주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고 혹은 있는데 나 빌려주기 싫은가 보다 저놈은 나를 안 믿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서 또 불편해지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이 어찌됐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나한테 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보다 는 일단은 불편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어린 시절의 위인전이나 동화에서 봤던 이야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라는 개념이고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돈을 빌려줘서 거든요 도와주는 것하고 빌려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친구라는 개념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도와줘와 빌려줘의 개념을 좀 혼동을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는 친구가 어려울 땐 도와주는 걸로 배웠어 그게 의리 아니겠어 그게 그게 정 아니겠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맞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의리고 정인데 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은 의리와 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도움을 준다는 거는요 내가 어떤 걸 주고 그 상대방에게 뭔가 다시 돌려받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 우리가 자선냄비에 돈을 넣는 것처럼 내가 지금 천 원짜리를 하나 넣었어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나한테 언젠가 돌아올 거야 라는 개념으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돕겠어 하고 내걸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이에요 그리고 빌려주는 개념은요 내가 너한테 줄 거고 네가 어느 정도 활용한 다음에 나한테 꼭 다시 되갚아 줘야 돼 이게 사실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인 부분에 호소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과 도움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을 못하면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팩트는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달라는 개념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빌려달라고 한 거니까 즉 차용입니다 차용 그런데 친구가 부탁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말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요 나좀 도와줘 나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네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그 도움의 방법이 돈을 빌려달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 의리상 우리 정이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빌려주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무조건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가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면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겠죠. 한뭐 두세 명 정도로 압축될 수도 있고 뭐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친구 수보다는 많은 수가 줄어들거든요.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할수 있는 친구의 수가. 일단 내가 빌려달라고 할그 친구는 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돈을 빌려 달래도 빌려줄 수 있을 거고 혹은 결혼을 아직 안한 친구여야 될 거고요 어... 가정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 부담을 주면 안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나서도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할때 되게 조심스럽고 어... 걱정되겠죠. 저 친구한테 부담을 줄 것은 아닌가. 내가 괜한 소리를 한게 아닐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리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게 라는 어떤 약속을 한다든가 혹은 상대방이 어, 상황이 안 돼서 못 빌려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어, 괜찮아. 내가 괜한 소리 했나봐. 미안하다. 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아마 대처를 하시겠죠. 이런 분들이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인이라고요. 이제 정상이 아닌 경우를 볼게요. 내 친구가 지금 나한테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정신 이상이 있거나 어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란 경우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내 친구의 입장이 돼서 내가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경우는 나는 실제 다급함이나 위급함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들은 돈이 부족하고 극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가 부탁을 하는 경우죠. 그 친구는 지금 그 친구 주변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 친구는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어디 풀밭에라도 가서 일을 보고 싶은 상황인 그런 느낌인거죠. 화장실 가기 전이니까 되게 급하겠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는 당연한 거고 돈이 없다는 라 얘기는 내가 주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되게 위기는 위기인 는위기 거예요.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한테 100만 원을 빌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라 거죠. 경제 상황이라는 건요. 착실하게 쌓아왔다면 굳이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부모님이 너무 아파서 위급해서 수술비용이 필요하다든가 자기 식구 가정이, 가정에 이가정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 가장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돼서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것들은 실제로 그 분이 지금까지 경제적인 상황들을 잘 이끌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적으로 호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 된 거고요 이분은 분명히 지금 자금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만 도와주면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요 이 상황 자체에서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 이 상황 자체가 이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확률이 되게 낮아요 내가 얼마를 빌려줬다고 사업이 확 나아질 거라면 이미 사업이 잘 됐어야 되고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잘하는 분들이라면 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게 돼야 되는 게 일단 정상이고요. 굳이 돈을 빌리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미 패턴 자체가 경제적인 계산을 조금 둔하게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어떻게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나 지금 곧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감정들 다 아시잖아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일을 보고 난이후가 지금 생각이 안 되겠죠 일단 이거 먼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친구가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이에요 이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볼게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 친구는 고맙다 친구야. 라고 하겠죠.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긴 시간 싸움이 이루어지거든요. 기다림이 계속돼요. 한동안은 둘 사이가 좋을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빌려준 내 마음속에 아이 자식이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죠. 아, 먼저 말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실 거고요 아씨또 괜히 얘기했다가 보챈다고좀싫어할라나 이런 고민도 할 거고요 이 고민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다,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이 나요 언제 말할까 얘왜 연락이 없지 왜 언제 갚는다는 말이 없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그 고민이 그 다음날은 없어지냐 아니거든요 이 고민은요 매일매일 예민한 분들은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그 친구가 돈을 갚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되면 속상해집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도움을 준다는 가정하에, 호의를 베푼다는 가정하에 돈을 빌려줬잖아요. 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지를 어떻게 생각해서 빌려줬는데 아니 저 자식은 내 마음 이만큼도 생각 안하나? 나한테 어, 그때 돈 빌려줘서 고마운데 내가 며칠까 이런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자식아무 말도 없지? 이렇게 혼자 막 속상해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생겨요. 그 친구하 친한 친구다 보니까 만날 기회도 많아요. 내 아는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자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마다 생기는 스트레스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하나 바꿨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면 어? 신용이에요. 그 친구가 신발을 하나 샀어요. 새신발 같아요. 이 새끼 신발 바꿨네. 휴대폰을 바꿨네. 뭐좀 말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꿔? 신발을 사? 옷을 샀어? 이제 슬슬 내가 그 친구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해요.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줄돈 없는데 뭐하는 거죠, 새끼? 이렇게 되겠죠. 기분이 더러워지다 못해 이제는 배신감이 슬슬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결판을 지어야 되나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여기까지 찬 그걸 꾹 누르고 다짐을 하죠 얘기를 하자 얘기를 안해서 그럴 거야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결심을 해서 결국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민을 해서 그래 내가 달라고 말을 안 해서 저 친구가 잊고 있나? 어찌됐건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결심을 해서 이야기를 해, 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최악의 경우는 상대방이 이런 경우죠. 야씨 쪼잔하게 그돈 달라고 지금 전화했냐? 아 줄게 준다고 나 이런 경우라면 싸워요. 싸우게 될 거예요. 야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너가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어?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친구 싸우고 끝나죠 뭐 재수 좋으면 돈 빌려준 거 다시 받아서 아니 더럽고 치사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돈 받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뭐 있어요? 고민했고 아파했고 괴로워했고 배신감 느끼다가 친구랑 싸워서 돈은 받았어요? 그 친구 잃어버렸죠 결국 내가 돈을 빌려줌으로 해서 얻은 건 친구 하나 잃고 내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원래 원금 그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시작한 거네요 자 그러면 이번 두번째예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내가 그때 어, 정신 없어 까먹었어 내가 이번 달날까지 줄게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까먹었어 이게 말이에요 똥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지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아 이걸 말을 해야 돼말해야돼 고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어떻게 할까 혼자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잊어버렸다면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 덫에 갇혀요. 여러분들이 자기 덫에 갇힌다는 얘기죠. 이미 앞에서 말한 아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깜빡 잊었다. 이말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뒤에다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이번 달 말까지 내가 줄게 라는 약속을 하거든요. 요 말을 듣는 순간 앞에 말은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준대 라는 말을 들면서 그동안 혼자 서운해하고 열받았고 막 증오가 밀려오고 어떻게 할까 전전궁했던 이 상황들이 싹 녹아내려요 녹아내리면서 준대잖아 아유 다행이다 역시 그럼 그렇지 이렇게 자기 위안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게 지금 독이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 순간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어 아니 뭐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 그러면 좋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네가 많이 바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고마워하는 말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친구한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날 준다고 하니까 그 믿음을 갖고 또 기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또 지나겠죠 계속 시간이 지납니다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이 이제 왔어요 그럼 그날 초조해지죠 돈 주겠지?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안 들어올 거 아시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 들어올 거같는데그 사람, 돈 빌려준 사람만 혼자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돈에 안 들어오고 밤까지 통장 체크해보고 전화 기다려보고 막 했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화가 나야 또 정상인데 어 한번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까지 준다고 했는데 내일 줄려나 보다. 내일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루가 또 넘어가요. 하루가 넘어가고 또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안 들어왔던데 확인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참아 봅니다.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 본다는 거죠. 연락하기가 곤란해요. 내가 너무 그그 날짜 만 날짜 세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을 하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똑같이 여러분들은 다시 예전에 잠깐 사그라졌던 그 분노와 증오, 속상함, 괴로움, 온갖 민감한 생각들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겠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해서 어 지난번에 말려 준다고 했는데 혹시 잊어버렸나 해서 다시 연락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안 줬어 임마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또말안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친구가 아 맞다 맞다 맞다 내가 돈 준다고 했지 아 그때 너무 바빠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주 안에 줄게 아니면 어, 이번 달 말까지 또 줄게 이런 식으로 밀어요 이게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 반복되는 시간만큼 짜증이 나겠죠 짜증이 나다가 결국에는 난더 이상 못 참겠어 난 이제는 너못 믿겠어 라는 판단이 스는 순간 정말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똑바로 야너 지난번에도 나한테 준다고 했고 이렇게 자꾸 미루기만 하고 너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 뻔하네요 싸운단 말이죠 돈 빌려 간 친구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돈안 준다 그랬냐?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의리가 있는데 임마 친구 사이에 돈 갖고 그렇게 내 더럽고 치사해서 줄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결국은 또 기간만 늘어났을 뿐이지 친구한테는 욕먹고 나도 욕, 욕하죠 욕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할 상황이냐?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이해를 안 했냐? 돈을 안 빌려줬냐? 이렇게 싸울 거예요 그래서 또 결론은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더라도 친구관계는 끝날 거고 이 친구가 최악의 경우에 너 그렇게 한번는데너 쓰레기네 하고 서로 서 격하게 되면 맘대로 해 법대로 해 그럼 새끼야 내가 너 소송해. 소송하면, 그때 내돈 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더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차라리 아까 초반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못 빌려줘. 그래서, 야, 이 너하고 나하고 그거밖에 아니냐 됐어. 나, 다시는, 다시는 너안 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힘들기는 더 힘들고, 그쵸? 지치기는 더 지칠 거고, 배신감은 더 세질 거예요. 두 개만 비교해놓고 봐도, 차라리 못뭐 준다고 해서 그 친구 잃어버리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잃어버린 건 똑같고 쌓인 건더 많이 쌓였으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는 라 거죠 결론은 돈을 빌려다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그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각박해서 되겠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분들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그분들 의견대로 갈 거라면 그렇게 의리와 정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걸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주는 것과 돈을 빌려주는 걸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어차피 시작점이 내가 저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베푼 호의는 호의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게 호의라고 생각하는 을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에 대출을 해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을 해서 나한테 돈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그 은행장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 내가 조건이 되니까 네가 나돈 빌려준 거 아니야? 나는 정확한 날짜에 네가 갚 갚을 내가 빌린 만큼 갚아주면 되는 거야. 이자를 내가 줄 거잖아. 그러니까 난 너한테 고마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채무 관계잖아요. 채무 관계가 형성된 거잖아요. 도움은요. 호의를 베푸는 건요 도움을 주는 건요 내가 받을 생각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하니까 도우는 거예요 어려운 경제생활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5만원을 빌려줄게 라는 거는 그 친구가 나한테 5만원을 다시 갚아야 된다는 건데 야너 어려우니까 이거 살림에 보태라고 주는 건 도움을 준게 맞아요 그 친구한테 의무를 지어준 게 아니니까 그 친구는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고맙게 생각을 안해 이거 자체를 성운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내 딴에는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친구가 맺어진 건 우리가 채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식으로 아니 내가 돈 갚으면 되잖아 이 말을 듣게 되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말을 저다구로해 하면서 열받는 거거든요 채무관계를 형성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줬다라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정말 호의를 베풀고 싶으면 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의 요구가 있을 때 미안해 친구야. 나 천만 원 빌려줄 돈이 없다. 미안해. 이렇게 냉정하게 단칼에 자르시고요 차라리 내가 줄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친구한테 내가 오늘 힘든 친구에게 이 정도 선물을 하는 거야. 저 친구 힘내라고 내가 응원의 돈을 보내주는 거야. 그냥 주라는 거죠. 내가 줄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한도에서 이게 도움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오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 어려운 친구의 상황을 보고 도와주라는 건 이렇게 주라는 거지 받을 계획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워주라는 게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돈을 줄지언정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그 친구에게 빌려주게 됐어요 그래 빌려줄게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100만원을 못 받을 셈 치고 하라는 거죠 그 친구가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일 정도가 되는 금액 아니면 내 마음이 그 정도가 된다면 그 행동을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주겠지 갚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다는 라 거죠 실제로 제가 되게 많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런 상황들을 제 친구들에게 강요했었거든요 어려우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여러 명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빌릴 수 있는 친구에게.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빌려줬죠. 그래서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좀 서운했는데 언제까지 갚으란 말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막연하게 나 결혼하기 전까지만 갚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애인도 없던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래 다행이다. 지금 내가 위 힘든 상황인데 결혼하기 전까지만 갚으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갚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열심히 모았거든요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했고 애썼는데 오늘 한 친구가 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결혼하, 결혼한다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 결혼한다, 결혼하는구나 한다결혼 가정이 생기는구나 그럼 내가 어, 빚을 빨리 갚아줘야겠다 해서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어, 2 0 0만을 빌렸거든요 그 친구에게 2 0 0만을 줬습니다 고맙다고 잘 썼다고 더 이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때 그 친구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받을 생각을 안 했대요 자기 여자친구 이제 결혼할 상대자에게 제가 돈을 빌려간 사실을 다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 당시에 어, 안 받을 생각으로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줬던 거니까 알고는 있어라 라고 이야기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제수 씨죠 어, 그분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라고 그렇게 인정이 서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이 친구가 나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받지 않으려고 했었구나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여지껏 그 친구하고도 우정관계가 되게 깊고요 저도 그 친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된다면 나도 그런 마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도 저한테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둘이 합쳐서 저한테 400만원을 빌려준 거죠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으니까 아, 결혼하기 전까지만 갚으라고 근데 그 친구도 얼마 있다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으면서 청첩장을 주는 자리에서 제가 바로 그 은행 c d 기 가서 돈을 찾아서 그 친구에게 줬습니다. 고맙다고. 잘 썼다고. 뭐 역시 경제상이막 풍족하진 않아서 이자는 못 줬지만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안 줘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겨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것도 고마웠어요. 그두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줬던 기억을 생각해보면 돈을 빌려준다기보다 정말 내가 소중한 친구고 의리를 생각해야 한다면안 받을 셈 치고 빌려준다면 오히려 받을 확률도 더 높아지고요. 저 친구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행동을 하는 게 친구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내 경제관념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도와준다는 것과 빌려준다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빌려주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연상하게 오늘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